자, 근데 그나마 킹은 지금 풀피 상황에서 이,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살면 킹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까지야. 자, 홉!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역대급 도장 깨기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 네, 진짜 어라 주제부터 하고요. 엄청 얼마나 충격적인 도장 깨기가 나올까? 우리 지난번에 어, 에밀리아 한번 봤었어요, 도장 깨기. 근데 진짜 충격과 공포했거든요 빙결로 시리에 올려놓고 계속 올리다가 필사기가 나오는데 필사기가 비기피야, 로맨 필사기라고 끝이야 그냥. 오늘 페스티벌 도장 개작살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을 한번한 적이 있어. 페스티벌 도장을 깨는 사람은 과연 나타날까? 웬만한 강키가 나와도 그건 안될것 같은데라고 했었는데 이거 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자 어쩌면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는 리제로 에밀리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와야 이거는 봐봐 근데 에밀리아가 투금이 낮아서 항상 후선일 거거든 너첫 턴에 못 죽이면 끝날 수도 있다. 어, 예? 여러분, 어, 제가 예? 이거, 이거 뭐예요? 어, 이 뭔데?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는 삼성이 잘 떴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고요. 페스티벌 도장은 못깬 걸로. 이제 도장 자체를 못깼서 승부는 이제 낙장 불입이니까. 근데 한번 보자고. 와, 이게 삼성이 뜨고 우세송에서 삼성으로 쉐를 때리니까 터질 뿐이긴 하네. 워낙, 그 뭐랄까, 투급이랑 맷집 이런 부분에서 지가 높진 않을 테니까. 빡, 빡, 쭉쭉쭉. 자 35,000 나오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가요? 사실 이제 약간 좀 정상적인 맞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성 핑결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이제 고서가 당할 차례입니다. 오늘 아마 이 장면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자 삼성 빙결로 쏘자. 쭉쭉. 압장. 척. 자 삼성 빙결 또 깨지면서 딜리까지 들어간다. 이거 겁나 무섭다. 자 그러나 AI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바로 궁을 갖다 박아봅니다. 박 그당 수아요. 여기까지야. 비기. 자 역속이긴 하지만 12만 9천 나옵니다. 비기라 가지고 자 도장깨기 에밀리아 출발입니다. 야 어쩌면 우리가 진짜 우연히 이 에밀리아를 이길 수 있는 진짜. 약의 극소수의 어떤 가능성을 첫판에 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된다? 이거 한번 보자 빡! 와 일단 멧집이 약하긴 하네 6 5 0 0 나오는데 피가 막, 쉘이 막몸 박살할 뻔 했니? 자 삼성민결 나가고 있고요 소쿠덕 자 바로 필살기 만들었죠 자 근데 아 잠깐만 꼬멀은 브레이크가 있어서 야 이게? 야, 이래서 페스티벌 조장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꼬멀 브레이크가 있어서 아무리 세도안 죽죠 일단 게한 번, 짜크닥 들어갔는데 안죽고요 그럼 꼬머리 어떻게 되노? 마이 턴, 언니 턴이구나. 갈게, 파크당, 올 엘리멘타. 오우, 씨. 짜크닥, 와! 안 죽었다, 야. 야, 꼬머라. 니네 개삽됐다. 니네 개삽됐어. 자, 꼬머라 부들부들 하면서 삼성 기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AI한테 맡겨볼게요. 오토, 짜크닥. 어떻게 하는데? 아, 핑계 쓰네. 어늘돌 때가 아네 쓰라, 쓰라. 어. 그럼 쓰는 걸로 할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겠고, 자 빈결 깨지면서 딜이 한번 더 들어갔어요. 아 끝나버렸네. 와, 야 브레이크 있는 꼬멀까지 잡아내는데 이거 까크랑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아, 마가리드 전입니다. 마가리드라고 뭐수 있겠나? 마가리드야, 너뭐 아까 충격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고향고향하게 생긴 소녀한테 네가 질거로 생각 못 해봤지? 자, 빙 어, 근데, 패가이렇게좀잘안뜰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자. 어빙를 붙었고.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에밀리아. 폐가 완, 혹시 에밀리아가 폐가 완전히 망해서 빙결이 말렸다. 그러면 에밀리아가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에밀리아 이 필살기 갑니다. 자, 거기까지야? 딜한번 볼까요? 종속 기준, 까크당 12만. 야, 이거 오늘 에밀리아 완전 파죽지세로 다 꺾어버리는데? 아까 우리 첫판에 변수를 한 번, 진짜 극한의 변수 한번 구경한 거 빼고는 에밀리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정도입니다 제생각에 자계속해서 들어가는 각킹이 나와있습니다 무조건 이 페스티벌 캐릭터들이 선턴를잡을거예요 투급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투급이 다가 아니다 이런 느낌좀 주고 있습니다 에밀리아 지금 자, 치고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만 뭐어라고 하고 바로 얼리쁘겠죠 자, 들어갑니다 사크닥 자킹 얼구요. 자킹 어쩔 줄 몰라고 있습니다. 킹 필살기까지 만들어놨습니다만은 빙결이 십사리 폐가 말리기 쉽지 않은 게딱한 장만해도 빙결이니까 다른 기절 뭐 이런 거랑 다르단 말이죠. 자 근데 그나마 킹은 지금 풀피 상황에서 이,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살면 킹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빡 살았다. 1 3만 터졌는데 킹이 살았어요. 피가 완전 무슨 야야 야, 킹이 자존심으로. 어! 심하죠? 야, 이게 설마, 야, 이게 둘이 볼만하게 싸운다, 예? 자, 바로 빙결 시키쁘지. 지하물이 뭐 보막 탄탄하고 뭐하든가네. 야, 폐가, 와, 와. 자, 폐가 또 떴어요. 예, 빙결이 한 장짜리다 보니까 아따. 이게 안 뜨기가 쉽지가 않아. 안 뜨는 것도 정말 억가야 그게, 그게 그렇게까지 안 뜨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잘안뜯거든요 방금 보면. 지금 뭐 삼성삼성 이잘안뜯는데도 빙결이 한장탁 붙는단 말이야. 거기까지야. 어떻게 된다? 킹아, 수고했다. 빡! 와 킹이 그 필사의 힘으로 한번 살아 남기까지 했는데 터집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가 때리네 누구야 나와 이러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베이인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베이인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봅시다. 자아니서 원래 베이인이 때리면서 필사기 견제를 해가면서 필사기 견제인데도 막 지가 필사기급으로 딜을 내면서 애를 빠말에 빠말에 때리푸는데 오늘은 견제 견제를 못할 걸로 보입니다. 자빙기를 어, 깨지면서 딜한번 들어갔고요 자빙기이또 갑니다 페이엔 지금 열받아서 필살기 준비했습니다만은또빙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싸. 자 페이엔 굉장히 억울하고 약이 오르겠지만 또 딜이 들어갑니다 또 딜이 끝났어요 페이엔 이걸 못 견딥니다 비기 필살기입니다 와 이거 이게 뭐냐 진짜 이게 뭐야? 음. 자 계속되는 길도 연옥반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연옥반 그래 네가 첫 턴에 못 죽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번 세게 때려 봐봐 최대한 세게 하트 크래션 제차적 시아 역시 역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았고요 아 이렇게 빈결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 또다시 시나리오는 그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자연옥반 부들부들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성빈결까지들어갑니다이성빈결이면 딜이 한번 들어갑니다 딜이 한번 들어가요 차크닥, 어, 질 한번 들어갔고요 그러나 지금 반 입장에서는 반 피가, 보죠 피통 한번 보자. 18만, 18만입니다. 남은 생명력은 13만. 잘하면 견딜 수도 있거든요. 아까 킹이 한번 13만 잡자. 맞고 견뎠는데, 그죠? 빡! 와, 12만 터지면서 견뎠어요. 견뎠습니다. 자, 부들부들하고 있는 연옥바디 필살기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 뭐가 이렇게 파일이 터지고 해야 되는데안 터지고는 뭐 줄일 것 같아요. 역속이고. 어, 4만 9템 밖에 못 나오고 있고요.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와. <웃음> 어? 야, 빙결 데미지로 죽겠는데? 개 자존심 상하게 빙결 데미지로 죽을 것 같은데? 바나, 안 돼! 아, 어,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고. 계속 얼겠죠. 아, 반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계속 얼겠죠. 야 이거 패 잘하면 한번 딱 말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패가. 근데 이거 뭐고 이거 알휴마 이거 소멸기 떴었어도 붙으면서 차크닥차크닥 차크닥 삼성 붙고 패를 또더 받아볼 수 있어서 빙결이 말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빙결이 말리기가 쉽지 가 않네. 또 라인데 진짜. 끝났어요. 그렇죠? 와. 까크다. 야할 야, 말이 없는데? <든든> 자 계속해서 비델리가 출격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비델리인데요 비델리라고 뭐 특별한 수가 있을지 오 삼성 그래 첫터에 죽이는 거방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패를 막 사기를 치고 있어요 8만 0천 굉장히 세게 때리긴 했습니다 피사기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마이 턴핵 부탁해 에밀리아 야 악당 아니야 근데 악당! 물론, 악당! 아, 나를 때렸으니까 무조건 악당인 건가? 무조건 악당이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수상이갈 거야! 악당! 야, 미들리고 나발이고, 와. 아,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최강 케인 암메리 맞장으로 아마 에밀리아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개찌발리겠죠? 자, 충격받지 않도록.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개 돌았어 진짜. 야, 에밀리아 이거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있나? 이길 수가 있어요? 자이민빙결싹 그락. 자벽감면 이걸 혹시 견디면 안멜 이긴다. 이걸 견디면 안메 피사기는 역으로 쳤을 때. 아. 야눈 까봐 눈 까봐 눈 까봐 눈 까봐. 이 기억은 당신에게서 지워집니다 사크다.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겁나 세네요 이게 에밀리아가 맞장에서만 지금 1대1이니까 이렇지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런 게 실제 메타에서도 개 좋거든요. 리무르랑 슈나랑 에밀리아. 이덱 알아요? 랭킹 1위 하거든. 랭킹 1위. 봄이가 쓰는데, 와, 개 돌았네요. 뭐,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장을 깬건 아니에요. 그죠? 첫, 첫 판에서 어쩌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나? 뭐버버 죽어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페스티벌 도장 B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페스티벌 도장을 깨는 친구가 나타날 것 같아요.